<웃음> <웃음> 지금 현재까지 제일 끌리는 것은 이게 예. 이게 제일 귀여. 워 추워 <목소리> 어 여보 이거 봐. 여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봐. <목소리> <목소리> 어, 이, 어, 이거 이거 이거 그거잖아 어이 어. 어, 어, 이거 살까? 이거 나 나는 이런 공간 사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알지? 이 공간 꾸리는 거 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이거는 갇이있지 않나? 나는 이 개풀떡이 토를 되게 사랑하거든 네. <놀람> 응. 이거 와리프야. 그니까. 응. 와리프는 아직 한국에 안 나왔어. 아니그 이거라도 샀어? 이거? 어? 이거 있같 아, 근거뭐 사죠? 블랙패스 드래곤 플레이어 뭔가 느낌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사줄게. 이거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이정도 맞지. 아나 근데 그래. 나 얘네 싫어하는데 얘. 얘네, 줄? 어, 얘, 얘네 둘? 어얘 얘네들 지극으로. 나면 내 주. 얘 그래도 나 이거 사고 싶어. 아 우리 한 바퀴 돌고 와서 고민하다 살까? 그러니까 바로 사는 거는 현명한 소비가 아닌 것 같아. 인도네시아 배경 같은데? 나바? 나야? 나야. 나는 이런 공간들이 좋아. 와, 야, 얘도 멋있다. 그렇지? 야, 이거 멋있다. 이런 거 해가지고 저기. 저아씨지 애니어서 망상의 세계로 빠져 있어. <웃음> 가자. 나 어디 돌았다가 오자. 이거 나내 생일 케이크 이거야. 오케이. 아, 나 지금 아. 좀 설렌다. 생일 케이크로 이거 받을 생각할까. 생일 케이크에 예. 이 케이크 적고 짜발. 그리고 몰래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망했네. 걸걸걸 걸. 그런 말안 하면 된다니까? <웃음> <웃음> <웃음> 야, 이거 예쁘다 그치 그치 어. 여기 들어다 그래 허리 응? <웃음> 안에서 이렇게 주 음. 약간 룩북 같지 않아? 룩북 <웃음> 와 이 아, 이거, 이거, 다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느낌 이거, 이거, 에거 이거, 나잘안거거에오이에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뭘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봐봐 봐봐 이거, 이 우와! 야 이거 사라! 얼마야? 35,000원? 어, 뭐, 아 사사! 5만원 이하면 사도 보고싶어 응? 어난뭐 사지? 드로이는 <웃음> <주로인은> 추워요? <웃음> 나는 뭐 사줘? <웃음> 이거 언니 나는 이거 사줘 한 줄씩 먹자 둘, 줄나두줄할 응. 할래 두 줄. 둘, 1 2 8 원. 원 둘, 둘, 둘, 둘, 둘, 원 둘, 둘, 0 둘, 에 둘, 둘,